아 진짜 아 공개 구호나님 <웃음> <웃음> 이거 먹는 거 하나? <웃음> 어저 모르겠어요 <웃음> 저는 지수 역을 맡은 김동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니 역할을 맡은 정다빈입니다 네 저는 규리 역할을 맡은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기태 역할을 맡은 남윤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네, 소개? 간단하게 짧게 한 시초씩 얘기해주시면 좋겠 <웃음> 네. 짧게 되는 거 아닐까요? 10초보다 더딸 네. 오, 시작! 네, 안녕하세요. 남윤수입니다 <웃음> 네, 끝났습니다. 네. 됐지? 응? 아... 자기 매력을 네. 이제 보여줬어. 멋있다, 볼. 멋있다. 아, 어, 이거 좀 뭐... 누구, 준비된 사람 없어요? 여기 사람이 없나 봐요. 어렵네. <웃음> <웃음> 어려워요. <웃음> 잘좋아 자기 매력을 잘하 어떻게 알아. <웃음> <웃음> 이런 거 남이 그래. 말해주게 하자. <웃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주연입니다. 저는 좀 털털하고요. 그쵸? 그렇죠? 저는 인싸입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인간 수업 4월 29일에 서민이를 연기하는데요. <웃음> 정빈이 연기하는 서민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항상 저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의 매력은 음, 정면의 아이콘이니까 저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요.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는.. 네? 아 진짜.. 아.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외로움이 음? 많은 친구예요. 제 매력을 알려주실 친구 어디 없나요? <웃음> 갑자기 구혼을.. <웃음> <웃음> 공개 구혼하는 <웃음> <웃음> 하나 둘셋다 <웃음> <또> 다른 거예요? 차이가 <웃음> 좋아요 <이제. 웃음> 전 윤수 형 같이 작품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형이 나오는 웹드라마를 봤었는데 시카고 좀 남자다울 거 같고 약간 그랬는데 그냥 강아지 같더라고요 <웃음> 세상 따뜻하고 착한 형이어서 제 뽑았습니다. 동이 동유바. 오빠, 동이 오빠를 보면 그막 엘사 공주.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엄마.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순수한 사람, 아 물론 순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남자답고 네 대담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빈 씨. 이제 다빈이가 17년 차잖아요 데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TV로도 봤던 사람이라 되게 어 조용하고 시크하고 도도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니까 엄청 착하고 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한 친구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주연이 누나가 외적으로 처음 봤을 때는 막 시크하고 말도 없고 뭔가 까칠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막상 이제 알고 보니까 말도 많고 장난기도 많고 좀 친들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평소에도 인싸 같아가지고. 지금도 인싸같은데? 인 <웃음> 무슨 말이죠? 친화력이 좋고 말도 재밌게 잘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랑 다. 아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되게 착해가지고 누나가 먼저 다가와주고 그래가지고 인싸. 학창 시절에 밴드부를 하셨었더라고요. <웃음> 어떻 <하나요? 웃음> 네, 저요? 네. <웃음> 그래서 혹시 그때 뭐잘 많이 불렀던 노래 이 분위기에서? <웃음> 저때는 뭐저 CM 블루 에프티 어, 아일랜드, 부아, 뭐. 그치. 김광석, 선배님 다뭐 노브레인 노브레인과 씨앤블루는 몇 가지? 맞아 제가 한살 많아요 아 아니, 아니 제가 몇살 많아요 그래서 묻어가려고 했는데 <웃음> 네. 그런 노래 불렀어요. <웃음> 하나 둘셋 일단 낮도 조금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또 집순이에요. 다빈이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학창 시절에 되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뚱하지만 뭐 선생님의 말씀도 많이 좀잘 듣는 학생이었을 것 같다. 느껴졌습니다. 어, 요즘은 좀 요리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사먹지 않고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고 꼭 넷플릭스를 시청하면서 아. 먹습니다. 최근에 뭐 재밌게 본 넷플릭스 우리의 지구라고 다큐멘터리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구가 다시 좀 상처들을 낳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있기를 봤는데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해주더라고요. 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맙시다. 네, 저는 100. 레드 추천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평소에 집중력이 좋은 줄 몰랐는데 원헌드레0 100. 1집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잘연계가 나오게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어, 얘가 이런 에너지를 나한테 이만큼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다빈이가 이번 작품이 나오면 은큰 반전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칭찬만 해주셔서 다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실 미니는 저와 너무 다른 캐릭터여서 미니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믿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두번 하라고 하면 은 조금의 망설임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지막에 갔을 때 8, 9 0 찍을 때는 진짜로 힘, 그냥 사람으로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걸 찍을 때 너무 딥해지고 감정이 그때 생각해보면 은어 쉽지 않아요 정말 본능적으로 그 순간에 몸을 맡겨야 될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가 너무 고달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수라는 캐릭터를 만났기에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기로서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제가 평소에 했던 캐릭터 반대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뭐든지 다 도전해보고 모든 캐릭터를 다 해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은없었던것 같아요. 네. 저희 드라마는 청불도 청불이지만 다루는 소재가 그리 가볍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굉장한 책임감이 따랐던 것 같고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다 같이 고민할 수 있게 그런 책임감을 좀 안고 촬영을 임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뭐청불이라는 그거에 대한 선입견은 절대 없었고 되게 새로잖아요. 한국 드라마 형식에서 진짜 만나기 힘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혹시 청 관련한 한국 영화 어떤 거예요? 왕의 남자. 박화영이요. 정말 최근에 나온 작품이네요. <웃음> 저는 박쥐 성인돼서 받, 극장 가서 봤던 거는 아가씨가 기억납니다. 15세 어, 저 모르겠어요. 여 <웃음> 이걸 이 기억한다고. 청불 같은 충격을 준 거지 뭐. 어, 한데. 제가 그거를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이랑 자동차 극장에서 봤어요. 그 개봉했을 때가 저 완전 꼬맹일 때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받아주고 꿈에도 나오고 무서웠어요. 그냥 그,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려서 그랬나? 1 9생거 같았는데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접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를 좀 방해하는 좀 하자 악역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웃음> 근데 이거 먹는 거아니야네 <웃음> 아, 그렇습니다. 인간 수업은 어, 10대들의 현실적인 모습과 그런 이면을 많이 담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을 법하고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프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른들이 조금 더이 작품을 보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인간 수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래 안 했네. 아, 닮아. 아, 닮아. <웃음>